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으로 산다 아니면 뭐 의리로 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연애할 때는 되게 멋있고 예뻤어요. 그래서 나한테 두근거림을 줬고 막 설레이는 마음을 줬고 이랬었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매력들이 점점점점 없어지고 그냥 편하고 뭔가 그냥 든든해 익숙해 이런 마음으로 사귀게 되죠. 이런 게 느껴질 때쯤 우리가 콩깍지가 벗겨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. 연애를 여러 번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두근거림이나 설레임 이런 것의 효과가 그리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설레임이나 두근거림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점점점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새로운 것들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전 사람과 사귀었을 때 느꼈던 그 설레임을 새로 만나는 누구한테 똑같이 대입을 시켜요. 그래서 그 설레임을 또 갖게 되겠죠. 연애도요. 그 감정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설레이는 단계로 시작을 해요. 두근거리는 단계로 시작하죠.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약효가 떨어질 때쯤 편안함이라는 효과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과거에 있었던 두근거림, 설레임에 대한 것들이 추억으로 자리잡게 되죠. 그런데 이 편안함이 지속되다가 의리와 정의 단계로 가기 전에 대부분의 연인들이 헤어지고 이별하게 된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한달 정도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면 어, 이 편안함의 단계는 요한 1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설레임은 되게 잠깐이죠 헤어지는 이유가요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느끼고 싶은데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에 느꼈던 이 설레임과 두근거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마약과 같은 힘이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요 배가 고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던 게이 편안함의 단계로 들어서면 뭔가 루즈하고 재미없고 답답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할수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. 설레임에 중독돼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난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이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하죠. 그러면 결국엔 이별하게 되는 거고요. 설렘과 두근거림은 요 20대나 30대나 40대나 어떤 나이대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단한 번만 느껴지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약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없어져요. 다른 걸로 변화돼요. 누굴 만나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될 거예요. 여러분이 상상하고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을 만나도 그 연예인을 만나는 처음에는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은 또 사라질 거예요. 그러니까 설레임 이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설레임만 찾아다니는 그런 불나방 같은 사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나에게서 초인적인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마약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도요,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짧게 유지되고 사라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